여러분, 오자 속에서 잊혀져 가던 그대에 널 봤어. 같은 모습에 많은 사람 중. 왜내눈속에 너만 보였던 걸까? 눈이 마주친 그때넌 우연히 날본것 같겠지만 난 한참 동안. 지나간 정류장 옆에 잊혀져 가던 그때의 우릴 봤어 벌써 몇 번째 보낸 천이번 잠깐이라도 너와 있고 싶어서 눈이 마주친 그때넌 우연히 날본 같겠지만 난 한참 동안 아 마주친다면 나 그대로 돌아가 그때처럼 날 바라볼 것 같아 너무 아름다웠어 그때의 우리 둘만 알았던 그날의 온뒤날다 잊었겠지만 혹시라도 그때 그 교복을 다시 입는다면 난 그때